안녕하세요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에 겨울철에 어떤 친구를 사용하실지 많이 고민되고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충전재네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극세사입니다 극세사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보다 얇게 수축 가공한 섬유를 정말 촘촘하고 밀도 높게 재직을 했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 걱정이 없습니다. 또 촉감도 부드럽고요. 무엇보다도 보온성이 정말 뛰어난 그런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극세사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에서 담요로 사용하시거나 차박이나 캠핑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보온성 좋고 촉감 부드럽고 활용도도 높은데다가 세탁이나 관리가 편리한 제품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3M 신슐레이트입니다. 3M 신슐레이트는 미국 3M사에서 기반한 기능성 신소재인데요. 동일 두께, 동일 무게, 오리털 대비 1.5배가 더 따뜻합니다. 물에 젖었을 때도 보온성을 유지하고요. 현재까지 개발된 기능성 신소재 중 가장 따뜻한 보온성을 자랑하는 그런 소재인데요. 가볍고 속건성이기 때문에 건조도 빠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3M 시슐레이트는 가볍고 보온성이 천연 충전된 만큼 따뜻하지만 세탁이나 관리가 편리한 그런 제품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권유해드립니다. 세 번째, 구스다운입니다. 구스다운을 구매하실 때에는 네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원산지, 필파워, 솜털과 깃털의 비율, 중량, 이렇게 네가지를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1 원산지는 다운 벨트라고 해서 북위 45도에서 53도 사이에 추운 지역에서 사육되는 구수가 우선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대표적인 구스 원산지로는 헝가리, 폴란드, 시베리아, 두 번째 체크포인트, 필파워입니다. 필파워는 구수다운의 복원력을 수치 하는 것인데요. 수치가 높으면 필파워가 좋다라는 의미이고 필파워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구수다운을 의미하고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공기 함유율이 높습니다. 공기 함유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가볍고 따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솜털과 깃털의 비율입니다. 솜털은 구스의 가슴 부위에 밀집된 부드럽고 가벼운 털을 뜻하는데요. 이 솜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온도에 따라 스스로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깃털은 깃대가 있어서 솜털이 더잘 부풀어 오르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솜털과 깃털의 비율은 솜털 90, 깃털 10 또는 솜털 95, 깃털 5%입니다. 네번째 체크 포인트 중량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품질의 구수자운이라고 해도 계절에 맞지 않는 중량을 사용하시면 보온성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중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스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특성이 있고요. 흡수와 발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쾌적하고 뽀송뽀송한 잠자리를 누리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벼운 천연 충전제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양모입니다. 양모는 로마 황제도 귀히 여겼다는 천연 충전제인데요 양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꼬불꼬불한 크림프와 비는 모양의 스케일입니다. 꼬불꼬불한 크림프는 공기를 60% 이상 함유하기 때문에 공기가 단열 역할을 해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안개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비닐모양의 스테일은 물방울은 튕겨내고 습기는 잘 흡습하고 다시 발산하는 발산성이 좋아서 뽀송뽀송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양모는 외부의 온도나 습도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호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적당한 무게감을 자랑하는 천연충전제인데요 남녀노소 어느 분이 사용하셔도 좋지만 특히나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 더웠다 추웠다 하는 갱년기 여성분들 관절염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그런 고객님들께 추천해드리는 천연충전제입니다 천연 충전제인 구스나 양모는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흡수성과 발산성이 좋아 쾌적한 충전제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겨울철 대표 충전제 네가지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리뷰를 다시 해드린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보온성 좋고 화용도 높은 제품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극세사를 추천드리고요 3M 친출레이트는 천연충전제만큼 가벼운데 세탁 편리성도 좋고 보온성도 좋은 제품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천연소대 충전제는 세탁이 불편할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은 NO NO NO 찬물에 중성 세제를 이용하셔서 세탁하시면 되는데요. 섬유유연제와 건조기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고 그늘에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다양한 상품이 궁금하시다면 1970년도부터 친구라는 한긴만 걸어온 저희 동진친장의엘 s 엑스치에이프리홈 크레모 안팡, 파이닉 코스모스 상품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